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남자친구가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 예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치 않지만 군대를 꼭 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보상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께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곰신님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두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입대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두 남녀의 감정이 극적으로 치닫게 돼요. 함께할 시간들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남자는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하고요. 여자는 그런 남자의 노력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제 입대 날이 되면 요두 연인은 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의 최상급을 맛보게 되죠. 눈물바다가 될 거고요. 꼭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난꼭 너에게 다시 올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짐하게 되죠. 군대를 간 남자와 기다리는 여자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입된 날두 사람의 감정이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 감정이 서서히 식어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처음 군생활을 시작한 남친은 어느 정도 군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정말 간절해져요. 사회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안에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많이 찌질하고 위축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별것도 아닌 말에 서운함이 느껴지고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자주 부탁하게 되고 시간만 나면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도 분명히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첫 휴가를 받아서 남자친구가 나오게 되면 둘만의 시간은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갈 꽃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 휴가를 마치고 나면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슬슬 군생활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내 여자친구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했고 여자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남자친구가 군생활에 좀더 적응하게 되면 남자친구에게는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심심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에게는 요 나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남자친구에게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게 마련이에요. 군대 가기 전내 남자친구라면 당연히 이해해주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문제들이 이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군대에 들어간 남자는 요 희한하게 그군 안에서 되게 소심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삶의 낙이 될수 있는 부분은 바깥 세상과의 소통인데 그 연결고리를 하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소홀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느껴지고 가끔 심한 경우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라는 데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군 생활이 끝나갈 무렵까지 잘 남자친구를 배려해 왔는데 이제 남자가 슬슬 전역할 때가 다가오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군생활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자들은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날을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군생활이 끝나면 어떤 일들을 할지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흥청망청 놀고 싶기도 할 거고 밤새 게임을 하고 싶기도 할 거고요. 물론 다른 여자를 마구 만나보고 싶은 그런 못된 욕구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때까지 나를 물신양면 지원해주고 아껴줬던 그 여자친구가 이때부터 슬슬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들기 시작할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저녁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들을 서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내 욕구를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거든요. 남자 마음속에는 요 뭔가 감옥에 갇혔던 해방감을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그 해방감 이전에 여자친구에게 먼저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 여자친구의 바람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내 여자친구를 조금씩 밀어내는 방향으로 몰아가거든요. 자신에게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의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거기다 정말 못된 놈들은 요내 여자친구가 나를 기다려준 건 맞는데 그 말은 내 여자친구가 별 매력이 없어서 결국 다른 놈들이 내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만큼 내 여자친구는 별 매력이 없는 여자인 게 확실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곰신 선배님들이 죽어라 기다려주면 결국에 그 남자가 너를 버린다 라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입대할 때처럼 전역할 때까지 잘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남자들의 마음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남자를 그냥 걸러야 되느냐 라고만 판단하기에 군대라는 특수성은 너무 특이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남자를 걸르자 그런 남자를 버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곰신님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가서 보면 어떻겠냐는 것 이제 남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남자는 요 자유를 원하고 요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친구가 분명히 부담이 될 거라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을 좀 덜어 주세요 꼭 뭔가를 나하고 계속 같이 해야 된다는 그때부터는 내가 네 옆에 꼭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한동안은 너를 풀어줄게 라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억압받거나 뭔가 얽매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덜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전역한 다음에 다시 여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흥청망청 망가지고 놀아본 다음은 결국에 다시 여자친구를 찾게 돼 있어요. 헤어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심리를 조금만 생각해보자는 거죠. 남자들 고생 많았잖아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쓰레기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요. 물론 잘해줬는데도 기다리고 배려해줬는데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놈들은 쓰레기로 치부하는 게 맞을 거예요. 믿고 함께하려고 시작했던 연애를 군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예쁘게 다시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